오늘은 사도행전 59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세 번째. <웃음>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과 이제 그 의의, 그 의, 그리고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변론과 바울과 바나바의 변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자인 야고보의 변론을 듣고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구경륜에 사용된 유대적 외형의 조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만장일치의 의견을 가결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앞으로 사람을 보내 그 결정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이런 결정은 앞으로 교회의 진행상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계속해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될 터이고 그렇게 해서 연이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한 중요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물론 그 이후의 교회 역사적으로도 이런 결정은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겁니다. 성신께서는 이런 중요한 회의에 함께 하시며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 감화하셔서 당시의 그리토인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교회 안에서 생명이 있는 누구라도 반드시 수궁하고 기뻐할 결정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기까지의 과정과 이후의 일처리의 내용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까지라도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누리는 은혜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교회의 결정에 대해 얼마든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회원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어떤 외부적인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성신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제가 읽고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예, 사도와 장노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아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들은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웃음> 그리토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래를, 신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신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자인 주의 형제 야고보가 진리에 기초하고 사도들이 경험한 일들을 근거로 해서 결정적인 변론을 했다. 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고 또온 교회 회원들은 성신을 의지해서 일치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결정을 몇 가지의 결정을 합니다. 첫째는 야고보가 말한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따른 유대적인 형식을 따르지 않고 따르지 않게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상하게 서나갈 수 있는 내용인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유다와 신라를 파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결정한 것에 대해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통해 전달하는 그네 가지 사항에 대해 반드시 따르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할례당과 공식적인 절연을 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결코 파성한 적이 없는 그런 자들을 구분하여 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논의의 주제에서 약간 비견난 것이긴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존재와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고, 유다와 신라를 그들과 함께 파송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참 주의 나라의 전진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구속의 경영의 완성을 위해서, 그 생명을 다해서 수고했다는 걸그 인정하는, 그걸 공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내용을 나타내면서 또 예루살렘 봉숙적인 사절단과 함께 보낸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차서 차례대로 보고 이 회의의 의의와 회의 결정 과정에서 여기에 참여한 자들의 태도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조건에 대한 결정 지난번에 야고보가 변론할 때네 가지로 결정한 것에 대해 본 볼때본 것이지만 다시 한번네 가지 결정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정은 유대 계율주의적인 내용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방인의 반법주의적인 것들을 그 염두에 둔 그런 결정이다. 그러니까 절충적인 결정이 결코 아닙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그 구속역사적인 측면에서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보, <웃음> 법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네 가지로 제안한 것 결정은 그 양면을 염두에 둔 복음 안에서의 결정이다. 복회적인 결정을 한다고 할 때라도 그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 당시는 아직 구속사가 완성된 시점이 아니고 신약의 성, 정경이 다 정경으로 완성된 시점이 아니죠. 그리고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 그런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아 이제 좀 여백을 두고 정해줄 수 있는 것들을 정해준 거예요. 결코 이것은 절충적인 타협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법의 구속역사적인 측면과 본질적인 측면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할례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본질적인 상태도 모르고 구속역사의 진전도 이해하지 못하며 그저 기계적으로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것을 열심히 준수하면 다 되는 것들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전을 만들어 울타리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외형의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리도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이전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냥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를 그,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믹서해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사람들한테 짐을 지은 거예요. 그걸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서 자기 대접받으려고 하는. 주님및 주님의 회의에 참여해 본 적도 없고, 주님이 파송하지도 않은 그런 존재들이 이제 교회 안에 활동한다. 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약속과는 관계 없던 외인들이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아예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해도 이전의 역사의 법에 대해 몰라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 그 상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제시된 것들, 그런 것들을 모르면 과정이 무시되는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정이 그 의미 있게 여겨지는 자들이 이제 결과도 아주 크게 받는 거죠. 예수님을 그 향해서 모아졌던. 어, 모든 제도와 형식들이 이제 그리토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 이제는 그 본, 본 정신을 회복해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질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나가야 한다. 그걸 음, 알게 하는 거죠. 그걸 또 누려가야 하는 거죠.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취하게 돼 있어요. 쓸데없이 하나님의 법을 좀 안다고 하는 걸 가지고 주장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세하고 어른노릇 탈라고 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 분명히 실질이 있는 사람들은 드러내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다 무시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제 멋대로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그리토의 은혜로 유대적 관습과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법의 본의와 정신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성상 그들이 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 가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한 것인지 도무지 알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안 되고 반법주의도 안 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 결정을 한 거다. 네 가지 야고보가 결코 절충을 한게 아니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회적 배려를 할때 구속사 안에서의 그 위치와 그, 그 형편을 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웃음> 아, 성신님의 인도안에 십계명에서와 같이 그 법의 최소한의 하한선으로 생각되는 내용을 그렇게 결정하여 그것을 우선 따르면서 계속해서 성신님의 인도를 따르는 훈련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십계명이 어떻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뭐 우상숭비 하지 말고 살인 하지 말고 관음 하지 말고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들은 긍정 명령이지만 사실은 그 대부분이 다 부정 명령이잖아요. 그 최소한 하한선 우리의 그, 그 죄인으로서 그그최 그 가장 근접해서 적, 이해할 수 있는 그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내 의의를 삼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그리토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 그 사랑은 그, 그 구속 역사의 그 과정 속에서 그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무법주의로 갈수 없고 율법주의로 갈수 없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조금 법을 지킨다고 그걸 가지고 뭐 교회 안에서 뻗이고 높이고 할수 없는 거라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그 참상을 보고 더 주님의 어그 원약적 열심을 거기에 열심을 낼수 밖에 없는 그게 그런 신율법이 됐다. 새 원약의 지침이 됐다. 아나 그래 우상에 목매워 죽은 것 그거 의상제물 이런 거안 먹으니까 이제 잘 주의 백성으로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이 과정 속에 다 있는 거니까 최소한의 그 배려를 해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배려, 아니에요. 십계명도 그렇고 이게 교회생활을 할 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셔야 되고 진짜 그 사랑을 힘입은 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 만유보다 크신 분이 이 본래 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그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그 알든 모르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약속하신 것을 다 실천하신고 그,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랑을 구현해야지. 그걸 못 사는 거를 참 안타깝게 생각... 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다 해도 그거는 거기에 미칠 수 없어요. 뭐이 지구를 생각해 보면 진짜 이이 이 은하계 이 지구가 속한 태양계 같은 은하계가 뭐 천억 개가 넘는다. 이거 그 우리는 천억이라는 게 가히 그 상상이 안 가. 이 그림으로 보면 그큰 그림 속에 한 점에 불과해요. 태양계가 점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 밤하늘의 별, 별을 보면 그, 그 조그만 점들이 가보면 어마어마한 거리를 두고 큰 우주가 아닙니까? 그것보다 그걸 다 주장하시고 어, 주제하시는 그분이 말이에요. 이 죄인, 이 티끌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와서 죽으셨는데 그 열정이,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그, 그, 우주 바깥까지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토로 말미야. 근데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좁아질 대로 좁아져가지고, 자기 배나 챙기고, 자기 가족이나 챙기고, 요, 래가지고 자기 앞길이나, 앞길을 위해서 사람들 이용하고.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복음,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주님의 그 크신 그 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그 정도밖에 못 살게 하냐임. 그렇게, 그렇게 좁게 살게 하냐임. 그냥 아 세상 사람들이 아웅다웅 하는 거를 그냥 똑같이 누리고 사, 살아야 되겠냐임. 최소한 선을 보여주고, 그 충만한 데까지 나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은 우리가 보, 보이는 가시적인 우유, 우주를 생각해도 그 부풀어도 한이 없는 거예요. 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을 해서는 안되고 이웃들의 기초사회인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음행을 해서도 안되며 다른 생명 피전문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궁귀를 여기는 심정을 가지는 그런 일을 말살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제 목매워 죽인 것, 피를, 흘린, 피를 멀리하라고 한것이 하지만 해서 성경에 준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소유해야 할 그런 심성과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을 성신님의 인도하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냥 몇가지또그 규율 그 규례 규례 그를 정해 가지고 그 최소한의 하한선 안에 그냥 사람들을 묶어 두려고 한게 아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생명을 위해서 어그 그 죽는 것을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거를 조금도 아까워할 수가 없어요. 조금 아까워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아까워할 수 없는 존재. 그냥 죽기까지 순종을 해도 거기 털끝만도 못 미치는 일을 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웃음> 성신께서, 성신의 인도를 뭐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 그래가지고, 뭐 겨, 교리적으로 그걸 뭐 수용해가고 전혀 사람이 안 변하죠. 그렇게 돼서는 안 변합니다. 아무리 평생을 그 개혁교회원으로 어뭐 예배를 충실하게 살아도 안 변해요 그런 사람 주님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불통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불통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유명한 사도들과 대표 감독자의 권위에 눌려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닙니다.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고, 형제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아요. 교회 평안한 전진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말씀도 그 로고스라는 게 헬라 세계에서 로고스라는 것은 우주를 돌리는 신적 이성이에요. 그런 용어를 써서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했는데, 그냥 말씀 성신 그걸 무슨 뭐, 뭐 자기 입에서 마음대로 갖고 놀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게 얼마나 불경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사람이 달라지고, 어, 그, 사람이 방, 방, 방향도 달라지고요. 이, 그, 품, 품위가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에도 결코 세상적인 언어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 굉장히 주의를 하죠. 그냥 가장 큰 것을 받은 자, 자라면 가장 작은 것에 충실할 줄 아는. 가장 작은 자에게 자기 모든 것을 다줄 줄, 가장 가장 작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할줄 아는 게 진짜 복음을 안. 여기 결정이 그런 결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냥 몇몇 사람들이 유대교에 그냥 찌그러져가지고,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단체를 어떻게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하한선을 세워가지고 이 정도로 우리가 세우고 가는 게 적합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한게 아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는데 성신의 그 성신께서는 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다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얼마나 참 위대하신 분이. 이게 그 그분의 속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요, 몇 가지 뭐저 믿음의 사람들이 뭘 정해놓고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내는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그런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담은 편지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할 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결정을 한 것도 오고오는 교회가 모범 몸으로 삼아야 될 그런 결정을 한 것도 이제 가장 그당시에그 현실 속에서 그뭐뭐 뭐 무슨 뭐 저기 뭐 비행기가 있어요 무슨 훌륭한 뭐 기차가 있어요 뭐. 빠른 주차가 있는 곳, 자동차가 있는 곳도 아니고 그그 그 원시적인 방법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그 사랑을, 그큰 결정을 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그 과정을 다 겪게 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사바라하는 유다와 신라에서 바사바라는 유다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 인물인데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인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 중에 유력한 자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요셉 바사바의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셉 바사바는 열두 사도에서 가론 유다가 궐이 났을 때마티아와 함께 추천이 되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신라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실루아노와 그 동일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 성경을 보시고요. 신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이고 신라의 라틴식 이름이 실루아노이기 때문에 대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신라는 앞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행을 떠나게 되면서 마가 요한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때 바울과 함께 2차 전도행을 같이 하게 될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사도로 호칭되지 않고 사도의 수종자로 불려지는데 그러니까 아마 마가가 했던 일을 또 맡아서 하게 돼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런 자들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그만큼 그들이 맡은 일이 막중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한 면을 생각할 때 이런 자들이 가서 무마시키지 않으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바, 바사바와 신라를 수리안디옥으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교회 유익을 위해 파송하게 될때 항상 이렇게 그 신실하고 착하고 충성되어 칭찬을 받는 자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런 설례에서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뭐 그냥 뽑아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신령성을 보고 뽑아주는 겁니다. 네, 뽑아서 그래서 본인. 들이 또 거기에 또그 차원에서 순종하는 거죠. 어, 그 일을 능히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 뭐 사도 중에 그 높은 위치에 있고, 그 안에서 대접받으면서 가르치는 것도 큰일인데, 어, 그걸 다그 어, 내려놓고 말이죠. 그 수리 안 지어 이방인의 그몇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죽음을 불사하고 내보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삶의 가치라는 게 어떤 건지 분명히 알수 있죠. 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무슨 현대적으로, 이성적으로 결정해가지고 효과적인 면, 실용적인 면에서 뭘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 그더 철저히 주님께 가까이 간 인물이고 주님의 사역에 쓰이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은 돌이라도 들어서 쓰셔요. 이렇게 자원해서 그 일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쓰지 않아요. 교회에서 결정했다 할지라도. <웃음>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가 결정한 세 번째 내용, 그것은 할례단과의 절연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해서 이방인의 구원 받음에 있어서 할례를 강조하는 예루살렘 출신이라 하는 유대주의자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뭐 신분관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인 파송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파송이 그렇게 예를 들어 교회 회의도 공식적이어야 되지만 거기서 공적으로 세움을 입어서 파송을 받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교회 일도요. 직분자들이 세워줬잖아요. 직분자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도와서 섬겨야 돼요. 그게 성신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기 혼자 성신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무슨 대멋대로 주장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진짜 모르는 거 성신의 인도를 진짜 모르는 거 아니야. 악용하는 사람 공식적으로 세움을 입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경찰 노릇다, 재판관 노릇다. 자기가,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이 사회가 얼마나 저급한 사회가 됩니까? 이게 시정 잡배들이 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시정 잡배들은 뭐, 목소리 큰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최, 최고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예? 네? 근데 하나님 나라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질서를 굉장히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하나님께 세워진 질서를 존중하고. 질서 안에서 내가 세움을 입지 않았으면 잠잠해야지. 잠잠하고, 인도를 받아가. <웃음> 그런 사람들 아주 분명히 갈라내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적으로 저들과 어떤 외형적인 면에서 같이 한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아무 상관이 없다. 공식적으로 손을 한 것. 우리 교, 선약교회 회원이지만 우리 선약교회가 치료회에서 정식으로 파송한 사람이 아닌데 나가서 선약교회원이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게 그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파송한 적이 없다고 선언을 해야지. 그게 정상한 거지. 예? 그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인정 아직 그 해준 적이 없다. 그해그게 분명하게 해주는 게 정확한 거예요. 뭐 선약교의 원이면 다 그냥 어디 가서든지 뭐 그렇게 뭐 합니까? 그 대표성을 가진다는 건 진짜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없지만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 나가 하나님께 직접 통해 있는데 무슨 그, 그 자기들만 하나님께 통했나? 뭐. 함부로. 예, 그,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그 나라를 확장해가지고, 전진해가지고, 완성케 하시는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이나 소유림 문답 공부에서 계속 봐왔지만, 할례당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대강 중용의 도리를 써서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뭐 근본적으로 이 할례당들은 출발이 다른 사람들이라 이게 뭐라고 해도 안 들어요. 뭐라고 해도 안 듣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접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주장은 복음을 가리고 변질시키는 아주 악독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토에게 모아져야 할 진리를 산산히 부숴버리고 인간의 공로흡심만 부추기는 그런 형식만 갖추게 하는 것이므로 아주 괴약한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충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그릇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단호하게 인간적인 면에서라도 절연하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보냄을 받지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냄을 받았다 교회를 소랑케야 그릇된 진리로 성도를 멸망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주 혼잡하게 하고 그런 결과로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지위만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을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구별의 선언을 그들에 대해 단호하게 구별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바울도 후에 이런 할례당의 폐해에 대해 단호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로 어, 16절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저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 도다 그래대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많아 그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어미 꾸질리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단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냐.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복종하지 않아요. 항상 다툼을 일으키고 어디 가서 항상 자기가 어렵다고. 하고, 자기가 맞다고. 하고. 예? 특징이. 그러니까 자기 하나 세우려고 이 사회를 다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이 정치인들도 자기 하나 살자고 국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나쁘다고 그러는데, 이게 교회, 교인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하나 살자고 다른 사람 다 죽어. 예? 자기 멋대로 행동. 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그걸 잘못하면 아주 죽는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소홀히 하면 학대하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알고 진짜 주의하거든요. 근데이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이런 할례당 자기 열심으로 뭘 믿어보려고 개혁교회 안에 들어오고 기독교 안에 들어옵니다. 그냥 아는 거 가지고 다 주장하려고 해. 질서도 무시하고. 자기, 자기가 어디, 위치인지, 어디 위치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관계 없는 거예요. 저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유다와 신라와 함께 파송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의의와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이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두려움 가운데 생각을 해요. 그거는, 거기에, 거기에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 소통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자기를 세우게 되어 있고,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게으르고, 예?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밖에 못, 자기 배만 삼긴,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바울이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전하 여러분이나, 우리 항상 두렵다 하는 것은 경외심을 갖는 거든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잃어가는 거예요. 공포심에 의하가 아니 그분이 얼마나 어미로운 존재인가. 우리가 자연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두권의 책을 줬다고 했는데, 성경책을 주고 자연의 책을 줬다. 자연의 그, 그, 그, 그 어마어마한 그 위력을 보면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그 이, 이 경외심이 생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함부로 뭐 내가 뭐 자, 거기서 껍죽대고 내가 잘랐다고 높이 이제 안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런 그런 그 높은 곳에 올라보십시오. 사람 참 별거 없다는 걸 알게 돼. 높일 수가 없어요, 자기를 자연 자연의 죽을 보고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책을 보고 있으면서 여전히 자기를 높인다? 그걸 하나님의 사람들 이용한다? 게으르다? 예? 여기서 무슨 뭐,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마, 마음대로 떠든다? 이럴 수 없어요. 질서를 무시합니다. 이게, 이게 진짜, 예루살렘 회의에서 진짜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